안녕하세요 케이군입니다 예전에 나를 찬 남자가 나를 헷갈리게 하는 그 심리에 대해서 이야기해 본 적이 있는데요 오늘은요, 나한테 차인 남자가 나를 헷갈리게 하는 그 심리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분명히 내가 남자친구에게 실증을 느껴서 남자친구를 찾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그 사람이 그리워질 때가 있죠 연애할 때 나한테 참 잘했고요. 나한테 잘 맞춰줬던 것 같아요. 나를 진짜 많이 사랑한다는 걸 내가 느꼈단 말이죠. 또 이별할 당시에 나에게 많이 매달렸었거든요. 그런데 내가 그걸 거부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별 후에도요. 내가 연락을 하면 답도 잘하고요. SNS에 교류도 서로 잘하고 있는 중이고요. 이별을 하긴 했지만 시간이 지나서 그리워지니까 내가 다가서면 그 사람이 날 받아줄 거라고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 머릿속에서는 내가 손을 내밀면 그 사람은 분명히 나한테 돌아올 거야 하고 손을 내밀었는데 상대방이 의외로 나를 거절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일단 나는 요 상대방이 나한테 말을 못 걸어오는 걸 거라고 상대방이 나한테 이야기하고 싶은데 용기가 없어서 그럴 거라고 내가 먼저 해줘야겠다 라는 마음으로 상대방에게 먼저 손을 내밀었는데 상대방이 그렇게 거절을 하면 화가 나기도 할 거고요 자기 자존심이 강해서 나한테 그렇게 못하는 거겠지 걔는 원래 성격이 좀 소심하니까 내가 하는 게 맞겠지 라고 생각해서 배려를 해줬는데 그런 거절을 당하게 되면 자존심이 엄청 상하실 거예요 나도 사실 이 남자를 가볍게 생각해서 막 던진 말은 아니거든요 주변 사람들에게 이런저런 상황들을 다 설명을 했고요 그 남자가 나한테 취해오는 액션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더니 주변에서도 분명히 잘될 거라고 그 남자는 여전히 널 좋아하는 걸 거라고 금방 잘 되겠네 이런 식으로 충분한 검증을 해봤거든요 근데 잘안 됐단 말이죠 이쯤 되면 그 남자가 어떤 심리를 가지고 그러는지 궁금해질 수밖에 없겠죠 근데 저는 요 여기서부터 사실 좀 거꾸로 짚어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까지 여러분이 쭉 해왔던 생각과 결론 도출 부분이 어떤 마음에서 비롯된 걸까요? 내가 전남친을 그리워하지도 않는데 내가 전남친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는데도 그런 생각을 하게 됐을까요? 내가 만약에 전남친과 헤어지고 나서 지금 새로운 남자와 즐거운 연애를 하고 있다면 그랬다면 이런 결론을 도출하려고 했을까요? 그러니까 어쩌면 전 남자친구가 나를 헷갈리게 한게 아니고요 내가 헷갈리고 싶어 했던 건 아닐까요? 전 남자친구도 내가 그리워하는 만큼 그렇게 헷갈렸다면 내가 결론을 내리고 행동했던 것처럼 그도 나에게 행동을 취해 왔을 거예요 아니면 그도 아직은 헷갈리고 있는 중이라 어떤 결론을 도출하려고 하고 있는 중이겠죠 그러니까 사실은요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 때문에 상대방의 심리를 알고 싶어 하거든요 그러면서도 정작 자기의 심리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하고 있다는 거죠 자기 마음 속에서 원하는 어떤 답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그 답들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황들을 그럴싸하게 합리적인 모습으로 만들어서 결론을 도출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범하고 있는 가장 큰 오류가 아닐까요? 긍정적인 정황들을 살펴보니까 10개가 있고요 부정적인 정황들을 살펴보니까 1개가 있는 거예요 개수만 따져보니까 당연히 90%의 확률로 긍정적인 생각이 들겠죠 근데 사실 그 부정적인 한계의 비율이 엄청나게 크다는 라걸 우리는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걸 수도 있다는 거죠 만약에 그 부정적인 정황 한계가 요 전체의 90%를 차지하는 거라면 실질적으로는요 긍정적인 가능성은 10%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상대를 그리워하고 과거로 돌아가고 싶은 그 간절한 마음을 저도 사실은 응원하고 싶어요 하지만 그 간절한 마음을 앞세워서 어, 무턱대고 결론을 도출하고 다가서면 상처를 받게 되겠죠 그 상처를 받은 것은 요 나뿐만 아니라 상대에게도 별로 좋지 않은 결과를 만들 수가 있어요 두 연인이 이별한 후에는 요 서로 생각하는 게 예전과는 같지 않을 수도 있어요 내 상대에게서 어떤 긍정적인 신호가 있을 때 무작정 기다리기만 한다고 좋은 결과가 나올 수는 없겠죠 또 때로는요 무작정 시간이 흐르면서 더 멀어지기 전에 누군가 하나는 다가서야 될 필요성도 분명 히 있을 거예요 하지만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그런 판단을 내릴 때 여러가지 정황들을 잘 살펴보는 건 분명 중요한데요 그 순간들 속에 상대방의 심리만 너무 체크하지 마시고요 내 마음에서 비롯된 큰 오류가 없는지부터 확인하시고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상대방의 마음도 그렇고요 내 마음도 그렇고 사람의 심리는요 시시각각 변해요 어떤 특정 시점에 상대방의 마음이 아마 이런 것 같다 라고 판단을 내리시더라도 그 마음이 계속 이어질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싫었어도 요 내일 좋아질 수 있고요 내일 좋았다가도 요그 다음날은 다시 싫어질 수도 있거든요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